<웃음> 인사해 보면 오랜만에 반갑다. 왜이지 달래. 웃어. 울지마. 인사해. 반갑다. <웃음> 오랜 진짜 오랜만에 찍는 거 같아. 음. 오늘은 성범이가 라면집 알아놨다고 해가지고 라면 먹으러 갈 거예요. 백종은 3대 천왕이 나온 라면 오. 한국 라면이야, 한국 라면. 그냥 봉지 라면? 그런 쌤이지. 거기 이제 짬뽕 라면이 좀 유명하다고 하는데, 헉? 나는 그냥 라면. 이왜 <웃음> 매울까봐? 난 그냥 라면이 먹고 싶었어 아. 옛날에 집... 한번 가보려고 했다, 못간 되게 유명한 데 있는데. 카페? 뭐, 호랑이 커피라고. 어, 어! 거기, 거기 그냥... 닫았었잖아. 우리 저번에 팔각정 갔을 때도 브이로그 찍을 때. 음. 그때도 카페 가려고 알아보는 데 있었는데, 거기 문 닫고. 오늘 화요일 아니잖아. 화요일이지, 오늘. 오늘이 문 화요일이야. 화요일이네. 오늘 입은 걸안 보여줬어. 귀요미 컨셉이에요. 이름이 뭐였더라? 거기 라면이 당기는 힘들다. 날. 날씨가 진짜 좋아.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드는 게 진짜 민망했거든. 근데 요즘엔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니까 조금 낫지. 응, 조금. 근데 길게는 못 빼겠어. 이렇게 그냥 짧게. 그렇다. 아, 하늘이 너무 예쁘다. 가을 하늘. 가을 하늘. 여기 사람 줄왜 이렇게 길어? 야바이 안 오! 이거 너무 예뻐 여기. 뭐지? <웃음> 아이 궁금하게 하네. 아, 나 궁금한데? 술. 뭐야 술? 사람들 마술. 마술. 사람들 귀엽다. 그렇지. 응. <웃음> 귀여워. 꽃이다. 뭐? 아니 꽃이 아니라 꽃. 그래. <웃음> 와 저기서 사진 찍을래. 그래? 좋아 줄게. 좀 이상한데. 뭔가 되게 정직하게 나와 그냥 위에만 찍어줘 위에만? <웃음> 왜감이이었어 지리네 너무 잘 찍었다 조금만 더 찍어줘 그럴까? 왜 이렇게 잘 찍어? 왜 이렇게 잘 찍어? 구니꺼 신기한데? 음? 예쁘다 진짜 잘 찍는다 고마워 넌안 찍어? 아나안 찍어도 돼 왜? <목소리> 이게 뭐야? <목소리> 무슨 학교인데? 덕성 여자보단 학교인데 약간 문화재 같은 학교인데 유네스코 지정돼있어 아 진짜? 진기 어, 붕어빵이다 나중에 가는 길에 어. 사서 가면 되겠다 좋아 작아진 까 <웃음> 아니 원래 작게 파는 거잖아 어 여기 너무 예쁜데? 우리 왜데이트 안에서 한 번도 이런 데를 안 와봤지? 음 여기 이니스프레이도 예쁘게 생겼네 베라가 진짜 예쁘게 생겼네 오러네 이게 베라야 우와 이쁘다 우와 줄줄 어, 없다 꽃떡입니다 <웃음> 호떡 맛있겠다! 어? 여기 이름 뭐라고? 경춘자의 라면 땡기는 데 맛있겠다 호떡도 먹고 싶어 먹고 먹고 그래! 너무 귀여우시다 이따 호떡을 꼭 먹어야겠다 안녕히 계세요 아무도 없다 이제 <웃음> 자, 꼬떡입니다. 안녕하세요, 꼬떡. 이따 꽃 먹자. 어입니다 네. 힘드시겠다. 응. 꼬떡입니다. 입니다꼬 <웃음> 5년도에 지 어딨어? 오, 진짜네. 태욱이랑 창현이, 형남이 혼자 소라 <웃음> 남의 이름 막 찍어도 되겠지? 오, 수진이도 왔다 갔네? 최수진? <웃음> 내 이름이다. <웃음> 여기 안나에 있어. 휘비나 어딨니? 휘비나 사람, 수진이 사랑 뭘, 휘비나 보고 싶다. 수진이가 <웃음> <휘비가> 누구야? <웃음> 어, 신기해, 내 이름 이런데 써있어서. <웃음> <웃음> 짜잔. 맛있겠다. 라면 먹을 수는 진짜,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 다먹다 맛있어 맛있어 약간 옷잠 맛나 <목소리> <목소리>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볼래? 음. <웃음> 매워, 음. 매워. 음. <웃음> <웃음> 휴지 좀 집에서 이렇게 끓여먹으면 이런 맛 절대 안 나잖아. 제일 중요한 건불 맛이 그이 이거 너무 끓이면서 이거예 이거. 이거. 이거. 뭘 해? 집에서, <웃음> 집에서 끓여 먹을 때는 라면 별 맛이 없더라고 라면 아, 다안해 집에서 아, 먹을때는데별 집에서 맨날 다 먹겠어 아, 아, 어떻게 아, 이런 데 찾았대? 뭐라고 찾았어? 지금 아, 서울 라면 맛집 지금 제일 먼저 나왔대 <웃음> <웃음> 근데 무슨 아, 다다 옛날부터 찾아놓은 것처럼 말 하네? 나 옛날에 매운 거 진짜 못 먹었거든? 근데 나 요즘 매운 걸 찾아먹어 우리 아빠도 매운거 못먹는데 일부러 막땀먹히면좋더난 제일 먹을때 매운거 네, 하나 누구 아, 너? 아너 매운거 못먹잖아 매운거는 스트레스 엄청 막 짜증나고 나도 원래 그랬거든? 근데 지금 적당히 매운거 먹으면 오히려 아, 막 시원하고 막이러는데 살짝 좀 매운감이 좀... 음? 음. 음. 소로떡 <목소리> 두개 하나 같이 먹자. 오 현금. 국미너 <목소리> 호세권이랑 공세권 대비를 아주 잘하고 있구나. 붕어빵 <목소리> 붕어빵 먹자. 그래. 줄이 길어서 포기. 밥은 솔직히 기다려도 되는데 저렇게 디저트를 나는 줄 서서 먹기 싫어. 힘들지. <목소리> 그렇지. 아 베라 여기 있네. 예쁘다 그거 알아? 베라가어이가아니라아이인 아, 베스킨라빈스가 어, 어이 베스킨이, 아, 니라 아이 베스킨이. 왜? 나도 모르지. 그렇게 하던데? Dynamite. Dynamite. Dynamite. <웃음> 다이너스 워 그거 예린 그 붕어빵 얼마예요 3,000원이요? 000원. 오, 현금 이치야죠. 이치가 구미 귀여워라. 구미 귀여워라. 미귀여워 안녕 <웃음> 엄마 이거 뭐. 딸기 악플 하나 주세요. 여기 넣으면 돼요. 네. 2,000원 완전 완전 그거다. 뭐, 학교 앞에서 옛날에 먹던 음. 그런 와플이다, 그지? 우와,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으이, 싱싱하네. 그지? 이거 제가 봐도 싱싱해요. 우와, 딸기 크림인 거예요? 우와, 맛있겠다. 네. 어, 좋아요. 어, VIP다 우리. <웃음> 야너 혼자 먹으면 어떡해. 아 말도 안하 혼자 먹냐고. 응응응 응, 응. 맛있지? 응, 응.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드릴게. 와 맛있겠다. 안녕히 계세요. 우와, 크림 짱이다. 맛있어, 둥아다팥 어, 엄청 뜨거워, 데였어. 근데 그러니까. 네가 툭쳐가지고 더 짜증나가지고. <웃음> 어이없어. 나도 화분 찍고 싶다 와 예쁘다. 어, 유럽이 너무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근데 유럽엔 붕어빵 없잖아. <웃음> 맞아. 유럽엔 붕어빵 없어. 이거 고양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 뭐야 이거 너 사야 되면 본 거지? 응. 이게 뭐야 <웃음> 사줄까? 태연이 태연이. 태연이. 태냐이 수진 언니 닮았다. 합기 애들 다 모여 있네. 이런 것도 파는 건가? 놀래기 들어가 보자.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신기하다. 고양이 엄청 많은데. 조그만 거 하나 사줄까? 응. 그래. 이거 여기 찍어도 돼요. 오. 귀여운 거 정말 많아. 네. 안에 있는 거다 사면 돼요, 이제. 아, 안 돼요. <웃음> 삭제할게요. 어, 나 부엉이 하나 사야겠다. 수진 언니는 엄마들이게. 진심 부엉이 짱 좋아하심. 여깄다, 부엉이. 어, 이거 이쁘다. 그치? 응. 징그러운가 좀? 응. 이 부엉이가 이쁘다, 그치? 어, 부엉이. 어, 이거 이쁘다. 어, 이것도 이쁘지 않나 근데 이거 다 만드는 거예요? 오스파이더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어, 걔는 너무 커. 그래? <웃음> 어디다가 둘 건데? 어디다가 둘지. 어 요것도 있는데? 이게 제일 예쁘지 근데. 응짱 어, 귀엽다 진짜. 스파이더 있어? 아니 없지? 거기 애들은 다 빠졌고 아 그래요? 저기 매달려 있는 애들어어죠 오! 어, 오! 봐봐. 아 어작가 이거 너무 귀엽다. 야 이거는 진짜 귀엽다. 아 이거 뭐야? <웃음> 너무 귀엽다. 그 뒤편에 보시면 매달려있아 너무 웃겨. <웃음> 귀엽다. <웃음> 너무 귀엽다 진짜. 이거, 이것도 해라. 음, 음. 어 이거 뭐지? 진짜 너무 귀엽다. 내가 어디 달게 근데? 이거는 너네 집에 달아야지이것까지 해주세요. 네. <웃음> 이거 들고 있어봐. 짱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다. 저 매달린 게 진짜. 아 어, 여기 여기 있다. 저거 저거 왔다. 색깔이 다. 맞아요. 이거 나무 깎아가지고막 이렇게 갈아 가지고 만드는 거. 가 맞네. 공에서 여기까지 다 수작업으로 해서 이렇 만드는 거. 재밌다. 재밌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음. 음. 음. 재밌다 음. 그리고 외모 같다 이거. 어, 뭐 너무 좋겠지? 좋은데 어, 너무 코라나 생각난다. 그치? 멋있다. 잘했다요 석기 인사할래? 이렇게 뭉충하게 나오지? 아, 이거 미로 찍는 거야? 응. 인사해. 이거 꼭 나오죠? 그래. 다시 해봐 안돼 나나 진짜 이거하지마 진짜 절대 안 돼. <웃음> 건우는 비었어아나 <웃음> 진짜 나도 제발 이거 나야 연이도비었어 무릎 꿇고 예린이한테 <웃음> 진짜 진짜 제발 그거 지금은 상수? 상수에 가고 있어요 윤석이 태워서 그 우리가 어떻게 만난거 말 안했지? 아직 어떻게 만났는지 음. 석기가 여자친구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제해준거지 그거 말고 우리 둘이 어떻게 우리 둘이 어떻게그얘기했아 아, 뭐. 그래? 어쨌든 그 거기서 친구가 소개시켜줬다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친구예요 윤석기 하이. 이 야, 친구는 너무... 약간 어. <웃음> 못 보겠다 절대 오바해서는 안되더라고 오바하면 안돼 내가 강릉에서 좀 오바 좀 했거든 <웃음> 무지무지 맛있는 단무지 아 봤다 <웃음> 어... 그 끝까지 먹본다 나는 그거 난그 태연이 막 전혀 찍은 줄, 찍는 줄 몰랐다는 그 표정할 때마다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어 야, 오, 이거 이, 이, 이거 말한 거지? 어. <웃음> 그거 뒤돌았는데 <웃음> 걔 그거 잘라달라고 지진심 무릎 꿇고 들었어 기저귀 기아 맞아 기저귀 기저귀 이것도 잘라달라고 했었어 음. 근데 그거 그나마 남겨놓은 거지 우는 그거 노래 부르다가 빅설이 어 <웃음> 아, 부르다가 산부딱 걸려가지고 게요. 제발 하지 마라 이런 거 에이, 하지 마라 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맞아. 거 <웃음> 지가 안 좋아하는 데 걱정하고 <웃음> <어쩌라고. 웃음>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거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 데이트 다 끝내고 집 가는 길이예요 인사해 안녕 <웃음> 피곤해 <웃음> 인사해 반갑다 나 눈뜬지 지금 몇 시간이든 아침 7시 반에 일어났거든 음, 지금 윤석기 만나느라 너무 지금 피곤해가지고 둘다 지금 새벽 2시거든요 벌써 저희는 가자마자 이제 자야 돼요 안녕